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비과세가 안되고 완전 세금폭탄을 맞은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가구인줄 알고 양도를 했는데 그게 다가구 범위를 벗어나서 다 세대가 되어서 어 완전 중과까지 되어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다가구의 범위가 어떤 정도의 범위냐라고 하면요. 요거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는 19세대 이하 청수는 3개층 이하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게 주택용이. 요 요건을 충족해야 이제 다가구의 범위로 봐주죠. 요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 면 어, 여기에 뭐한 3개층에 집이 뭐 다섯 가구, 여섯 가구를 살아도 그냥 다가구로 비가세를 해주는 그런 그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구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있어서 그걸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 어, 어떤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는지 흐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공유를 하는 거고요. 어, 실질과세에 따라 부과하는 이 원칙 때문에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을 냈는데 비과세 세금 그낸거다 부과가 그 처분 취소가 되고 어, 다시 몽땅 세금 있는 걸로 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제 판결문인 거예요. 여기 보면 원고는 2016년 9월 30일에 집을 이제 하나를 5천짜리 건물을 매매 대금 11억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가구고 이게 1주택만 있다 하면 9억까지는 비과세였겠죠. 그래서 11억에서 9억을 초과한 나머지 양도차익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얼마가 나왔으면 매매가 9억을 초과한 2억에 해당되는 부분에만큼 양도 차익에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 그런, 어, 금액들인데요. 이렇게 11억에 팔았답니다. 근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에 3, 4, 5층만, 3개층만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어, 실제로, 이제, 비과세로 양도, 양도세를 신고를 했죠. 근데, 실제로, 이 매도인은 3, 4, 5층 외에 2층의 일부, 그것도 달랑 5평을, 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을 한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한 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주택으로 사용하는 청수가 3개층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 아닌, 세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6년 그 기속되는 양도소득세에 요만큼 비과세 구호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만 냈던 거를 부가처분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몽땅 과세로 매기겠다 이 말이죠. 요 부가, 부가를 취소했다는 거는. 먼저 그래서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행정심판이 2018년 3월 20일에 기각이 됐대요. 그 원고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어, 이 사건의 쟁점 건물, 쟁점 건물이 어떤 거예요? 아까 여기 어, 5층짜리 집이 이렇게 있었다 하면 아까 이계청이 걸린으로 사용을 했댔죠근데 그중에 여기 일부, 이만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쟁점 주택인 거예요. 쟁점 주택. 여기 1층 2층3개층 여기 주택으로 쓰는 거는 전혀 쟁점 사항이 아니죠. 요 나머지 한 개층에 5평. 요게 이제 어 과연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부상 걸리니면 걸리니로 볼 것이냐. 어 그게 이제 쟁점이 되가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쟁점 건물이 실질적으로 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부를 위반하여. 어, 그,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이제 주택으로 서고 있지만, 어, 요만큼을, 이층 중에 요만큼을 실제로 내가 주택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공부상 걸린 시설이니, 걸린 시설 요어를 용도대로 사용 안 한, 그거에 대한, 그거를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금 내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행강제금 낼거 내고 어, 다시 권린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되지 어, 어긴 어 거를 회복하면 되지 이런 행정처분 대상인데 왜 이거를 공부와 다르게 그 이거를 자꾸 다 세대로 평가를 해갖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노 이거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어, 소송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판결해난 거는 여기 쭉 있는 내용을 뭐뭐 정말 깨알 따지만 하게 선하지만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어그 2층 옆에 다른 건물은 그냥 창고로 썼는데 창고로 썼는데 2층에 주택용 도시가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 창고에는. 굳이 도시가스를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물건 뭐 보관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근데2 층에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주택에 공급을 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차인하고 요 임대인 사이에 보증금 계약서를 200만 원에 쓰고 월세를 36만 원씩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서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도 돼 있고 그리고 또 어, 확정일자까지 받아놨고 그리고 건물을 어, 팔 때까지 이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했고 뭐 빼박입니다. 빼박 이거. <웃음> 주택용으로 썼네요. 그죠. 일어났는데 어, 매도 쪽은 아 이거는 나는 그냥 그거를 공부를 어, 그 어겼을 뿐이지 이게 왜 그냥 어, 행정 절차를 그냥 어긴 걸 바르면 되지. 왜 이거를 자꾸 다 세대락하고 세금 도 많이 내락하노? 이래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빼도 박지도 못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요 2층의 요 건물은, 어, 영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무실로 서면서 꼭 필요한 업무상의 방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상고로썼는데 이게 뭐 필요하노 그러니까 이거는 세를 받기 위해서 집을 그냥 주택용으로 임대를 한 거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으로 봐야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세법률 위배라고는 볼수 없다 뭐 원고 이 부분 주장하는 것도 이유 없기 때문에 어, 원고가 어, 주택 아니라고 제발 봐주세요 하는 거 그냥 다 기각하고 세금 잔뜩 내라 이렇게 부과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요지, 제목, 이 제목은, 이 사건의 제목은요, 이 주택,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 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달라는 그런 그 판례인데, 실제 판례는 요지는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누가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물로 돼 있던지. 이 사건 변론 전체 지지를 종합하여 볼때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 부분은 주택으로 범위 타당하다. 그러다 보니 비과세대는 다가구라고 볼수 없다. 여기 3개층은 원래 주택이지만 이개층 중에 요만큼은 사실상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도 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주택용 도시가스도 공급돼 있고 집하는 그날까지 임차인이 거주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다. 주택용으로 선게한층두층세층하고요거까지 4개층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다 세대로 분류돼서 전체가 9억까지 비가세되는 다가구가 아니라 각 층, 각 호실마다 각각의 한 층, 한 층, 집한채한 한 채로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정지역에 있었다면 왕청 중가까지 돼가지고 세금 폭탄이 나왔을 그런 물건인 거죠. 어, 이런 사례처럼 음, 방금 요 사례는 아까 밑에 어, 하나를, 용도를 뭐, 어겨갖고서는 그런 경우잖아요? 어, 실제 이런 그 용도가 우리가 걸린으로 되어 있는데, 2층, 3층, 4층이 다 걸린인데, 안에 원룸처럼 불법 개조원 개조를 해서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상은 다 걸린이에요. 어, 그 다음에 뭐, 어, 어, 고시원으로 이렇게 세를 주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건축물 대장상은 다 걸린이에요. 그런 걸, 뭐 청수도 어,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 2, 3, 4층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2, 3, 4, 5층을. 그걸 또 사고 판다는 거죠. 어, 그건 주택이라 생각을 하고 아니, 그 걸린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팔았는데 그런 게 이제 여러 채의 주택으로 잡혀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거 아니면 멀쩡한 건물을 1, 2, 3층 요 건물 중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1층은 근린으로 쓰고 2층, 3층, 4층은 주구용으로 쓰는데 다가구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비가 샜는데 꼭대기 층에 조그맣게 옥탑을 옥탑방을 하나를 지은 거예요 달세를 한 20만원 받았어요. 요거 때문에 요 전체가 다 세대로 분류돼서 세금이 중과까지 되면서 폭탄맞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요거는 실질적으로 전입까지 하고 확장일자 받고 실제 사람이 살고 요거는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전부 주택용으로 다 보고 3계층을 넘어가는 경우는 다 세대로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가 됩니다. 오늘 이런 실질 과세 원칙을 부경대학교 저희 오늘 세무관리학과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수업이 있는데 전 제가 또 부동산 소장이니. 양도세하고 관련해서 집을 팔때 우리가 알면 당하지 않는데 모르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세금폭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판례지만 오늘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왔었습니다. 이 판례번호는요. 양도 대전지방법원 2018-9단-100-696 생성 날짜가 2019년 5월 23일 생성된 그런 판례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한번 직접 들여다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금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세금을 그 다음에 처리하시는 게 안당하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공유해 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